노코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어떡하지? <웃음> 우리 아들은 아닐 수 있는데. <웃음>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일만 하고 꾸준히 살아왔거든요. 살아왔는데. 이제는 조금 높고 아들 <웃음>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거니지 네, 안녕하세요 <웃음> 저는 50대 중반에 신도림에 살고 있는 김연숙입니다.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? 열심히 살았고 진실한 사람, 된장 같은 사람. 에피소 같은 거 특별한 건 없고요. 결혼해서 지금까지 일을 놓지 않고 항시 앞을 보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. 아들 한명 있어요. 어, 굉장히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우 당연하죠. 인생에서 <웃음>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? 제 가족이죠. 그리고 저희 가족이고 또 특별하게 저는 우리 아들. 아들. 네. 아들 자랑 한 번만 부탁습니다 우리 아들요? 그냥 속 썩이지 않고 엄마를 최고로 아는 사람 아마 지금까지는 지금도 엄마를 애인으로 알고 있는 아들 최고의 <웃음> 아 어떡하지? <웃음> 우리 아들은 아닐 수 있는데 <웃음> 아니 우리 아들은 한번도 여친을 사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여친을 한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리어 미래의 며느리에한 말씀 해주세요 미래의 며느리 우리 아들은 로또다 <웃음> 내 남아있는 모든 걸줄 것이고 어,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하게 키웠으니까 아마 행복은 보장될 거다 <웃음> 은퇴 후 이제 어떻게 음. 지내실지 어,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일만 하고 꾸준히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놓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남편하고 같이 꼭 여행을 거의 못 가봤어요. 자영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정말 건강할 때 둘이 꼭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그 뒤부터는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살고 싶어요. 텃밭 갖고 면서 누구나 <웃음> 바뀌는동왕이잖아요 어, 근데 거의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획 중에 있어요 준비됐나요? 깡이랑 집이랑? 아, 당연하죠 <웃음> 아니 부모님께 있으니까 할 거고 언제쯤 내려가실 거예요? 빠르면 2년? 더 빠르면 더 당겨줄 수도 있는데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맞이이다 보니까 부모님 병원 가실 일도 많고 음, 이제 조금 이제는 조금 신표를 찍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. 너무 이른가요? <웃음> 재테크가 제대로 된 아, 재테크가 제대로 된 것보다 조금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. 살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, 이제는 그래야 되겠다. 음. 아, 골프 구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. 구령은 저 굉장히 짧은데요. 한 5년 정도, 어, 5년 정도 됐는데. 제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. 너무 힘들어서 그냥, 어 거의 교류 없이 살다가 나를 이제 고모가 꺼내줬어요. 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.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그래 살다가 나와서 나를 일어서게 해줬던 운동. 그리고 여행을 모르고 살았는데 가끔 일박일로 가서 잔디도 보고. <웃음>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운동인 것 같아요. 골프랑 스포츠에 만족하지말요을겁 네, 그러니까 잘해서 그런 것보다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파란 잔디를 보면서 막혀 있는 가슴이 뚫려 있는 느낌, 음,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았어요. 네. 골프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분들 네. 후배들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 한 말씀 제가 고래기 얼마 안 돼가지고요 조언이라고 그런 건 말하기 좀 그런데 지금은 대중적이잖아요 운동 자체가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면 밖에 가서 자연과 접하면서 할수 있는 최상의 운동이 아닐까 이 생각해요 <웃음> 나에게 골프라. 나에게 골프란 나를 일어서게 해줬던 운동 그리고 어떤 여유로움 골프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. 본인의 장래 희망. 장래 희망? 희망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들 이 예쁜 가정 엄마 같은 그런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거 크게 실리온 것 같은데요. 너무 소박한가요? 가장 <웃음> 어려운 거 아닌가요? 근데. 우리 애가 아마 엄, 우리 저 같은 모습을 봤으면 아마 똑같이 살지 않을까? 그냥 많이 같지 않아도 예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 요 우리 애가.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들아 이게 영상편지 한번 짧게 해주십시오. 아들, 아이디, 엄마, 주십시오. 아들. <웃음> 엄마가 너무 살아가는 거 알지? 항상 너 이치에서 열심히 하고 우리 예쁘게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자. 사랑해. 신여, <웃음> <시니어>, 화이팅. <웃음> 好我哦 e l 了